아악 머리야 아 여긴 어디야 잠들어 일어났어? 뭐야 패스가 여기있어 여기는 존브레이크하는 교도소인데 우리 아무래도 여기로 잡혀온 것같아 어째서 네가몇 개월 동안 혼수 상태로 잠들어 있었어 그래서 어. 내가 옆에서 잘 봐주고 있었지 막소사 근데 이제 곧 있으면 관수들이 오겠구만 음. 아마 우리의 물건을 뒤지러 올거야 아 시끄러워 무슨 얘기 하는 거야? 어? 아이 아무 얘기도 안했습니다 아, 아, 예, 예. 손짓품 검사하겠다 어 아, 예예예 예. 엎드려 손짓품 검사한다 어 아, 예예 어 여기 뭐이 사람 뭐 없고 아 이거 침대 있어도 되는 건가 여기 뭐 없고 책상에 어, 택상... 보겠다 어허 여기 보자 여기 뭐 없고 어허 뭐 여기 나오기만 해봐 너희들 응, 음, 우리 밑에뭐 없고 다 아, 됐다 손지품 검사 끝났다 예, 예 예, 예, 예 이게 일어나 좋다 예 오늘은 밖에 나간다 알겠습니다 운동장 야외활동에서 따라와 예네 형님, 어, 어디 스가대양님대양님 어. 네 가시죠 이 교도가 어디서 본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뭔가 있어 여기. 아예예예 어, 아, 예. <목소리> 빨리 가라 빨리! 어, 빨리 가라 빨리! 예. 오. 어, 어, 어, 어. 저 근데 그 점심은 안 주나요? 지금, 지금 밤인데 계승분는 네, 일찍 일찍 일어납니다 아예예예 어, 예, 예. 지금 이제 새벽이지 않습니까? 뭔 밤이라는 것도 듣지 않습니까? 갑자기 아침이 됐어 <목소리> 자, 높이 뛰기 세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여덟 계속 왜안 하는 거야? 그냥 하는 거.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그만! 아, 예, 예, 예 모두 트레폴린에서 뛴다! 예에에이 오 오, 아, 오! 오! 잠깐만! 자기서 네. 떨어지는 거다치해도 저희 상관 전이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오.. 자락하구만 이게 일상이요 아.. 어.. 그래요? 자 모두 내려옵니다 아 어, 예예 자 이제 롤링머스 탑니다 그래. 예.. 예예 예. 예, 여기 무슨 해창인가요? 지치는.. 지친 어. 놈을 저한테 죽습니다. 알겠습니까? 어.. 예 어.. 지금 딱 보니까 어! 빨리빨리 빨리 달립니다! 바로 오버티에 구몬? 지금 음. 이제 이것이 서 언젠가 다풀수 있겠다 당신은 그만하시오! 왜? 응 음. 당신은 할 만큼 했어더 달려! 더더더 더, 더, 더! 어! 예예예예예예예예 더리고 싶어 만! 어! 예! 자! 잠시 휴식시간 이제 그만 그만 그만! 그만. <웃음> 잔도 테스가 따라온다! 잔도테스가 그렇죠? 따라온다! 어, 예. 아 예! 아잇 힘들어 죽겠는데? 에잇 부작용 되지 않습니다! 어, 어디로 가는거죠? 아래 들어옵니다! 아 어, 예! 자 여기 여기 있습니다! 예! 예! 여기 교도소에 온걸 환영한다! 여기는? 그전처럼 절대 탈출할 수 없는 곳이다, 그 알겠나? 어? 설마 너네는? 어. 설마? 역시나, 카이하고 역시 피디였구만. 작년 그그 전에 줄... 만났... 또 만났네. 너네가 우리 여기를 끌고 온 거였구나. 우린 너희를 잡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했지. 진짜. 또 다시 너네 조리가 잡히더니. 하지만. 꽤, 꽤 난잡하나 저녁다고 어? 그렇다. 하지만 나는 티시와 만수에 대한 행방을 모른다 이제. 티시와 만수는 어디 간지 우리도 모르 나도 모른다. 우리는 걔네야 이제 연관이 없어. 하지만 아, 우리 이제 그냥 풀어줘라. 어 마지막으로 본 것이 어디지? 모 모른다. 모른다. 빨리 얘기해. 우리 정말 모른다. 나는 어제 여기가 호수 상태였어. 아무것도 모른다 지금. 우리야 진작에 알았으면 이렇게 고생하고 있겠나? 잘 생각해봐라. 그렇군. 일단은... 일단 돌아가라. 알겠다. 아 참, 이제 들었습니다. 쟤제 쟤는 다리 잘들었습니 얘기해! 오오오오! 아, 인사합니다. 빨리 생각이나 해! 예, 예, 예, 우리아드님 죄송합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빨리 와? 아, 비 온다. 빨리 돌아, 빨리 돌아갑니다! 아, 예, 예, 예, 예, 예. 근데 비... 오조운지 침! 예. 취침해. 아 점심시간! 점심시간! 아, 예, 예. 야야야 비 뛰어! 점이다아이고치치옵니다 와, 알겠습니까? 예! 와 밥이다. 아휴... 미란... 미란은 교도소 빨리 나고 싶니... 야 찬도야! 네. 나한테 계획이 있어. 뭔데? 여기 탈출하자. 탈주 계획을 열수 잡으면 어게해 이따가 조도소에 가서... 안되냐 안되냐 안되냐 무슨 얘기하나? 아아 아유 아유 아유 아 다음 운동이 뭔지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아하하하 아, 아. 빨리 저 아, 그렇죠? 생각하면 아, 너희들 나한다 알았나? 예예예예 아유 동농농농농농농 예 그만 밥 그만 먹는다 예예예예 예, 예, 예, 아, 근데 예. 잠시만요 저 이거 저잠시뭐 아, 정리할 게 있어가지고 예 죄송합니다 예, 예. 어. 이봐 이봐 거기 이봐 평보는 우리 간보들이 알아서 할 테니. 어, 예, 예, 예. 각자 방으로 예, 예. 돌아간다. 아 예, 예. 어, 예, 잠시만요. 어 잘... 빨리, 빨리 간다! 예, 예, 예. 텔스. 빨리 안 가면, 이, 이걸로 너희 몸, 너희 구멍, 몸에 구멍을 떨어주겠어몰스가 텔스가. 어, 어? 뭐지? 뭔이 망할 교도소, 뭔 세모밖에 없어. 아, 몰라. 어, 또세 명이야. 아, 뭘, 뭘. 진짜... 듣고 있다! 어, 예, 예, 예, <웃음>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분명, 분명 들을 거면, 너가, 너가 대세를 불러와, 그럼 어, 예, 예, 예. 니가 대세를 불러와, 니가. 니가 대세를 불러와. 아, 아프잖아요. 니가, 니가 투드되지만 않았으면 돼. 아, 이런, 뭐, 뭐가 들드로서가다 있냐. 자, 저희 간부들 맛있는 거 먹으러 갑시다. 참, 부럽구만. 응. 갑시다. 얌뇽, 대 흔들 잘있나 응. 에 한번 먹어. 냠냠냠냠. 야 전두야. 나한테 계획 계획 하나가 있어. 가자. 일단 어 배불러. 일단 일단 한번... 내가 저기 저기 앞에 있는 분이 내 마음에 들거든. 에그잘 탈출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나 제한테 한번 동료지 뭐, 한번 하고 와볼게. 아, 아 배불러 한번 가볼까 쟤스들한테 어 뭐야, 어, 나한번 붙여서 하겠구만 어 e b a r 가서 올데 아,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죄송합니다 얌전 예. 자겠습니다 아, 저저저저저저저어 뭐라고? 저아저야 아.. 아.. 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고저고저저 아.. 저저저저저저저고저저저저저저 내가 콜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고저저저고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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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봐 음... 이거. 뭐야? 이거. 데스가... 거거기거 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동 이거. 하러 왔네. 우리 함께 탈출하지 않겠나? 엄청거엄거난거금을 어, 네. 지게 해주지! 오... 이이일 이거, 시거천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이 바로 탈출하자고 이번에 꼭 반드시 탈출해주겠어 어. 너 엎드려 어... 어... 어... 어... 나 오늘 총알이 스어 어... 그렇게 들여서쓰긴가자 어... 경찰이 총을 어 뛰어 뛰어 뛰 뛰어 뛰어 어 내가 어떻게든 줄데뚜 거기 어 뭐야 달려, 뭐야 니노 어, 달려 달려, 달려! 아, 미상! 왜 그래? 왜 그래? 미상! 제발 다사실다 미상! 야 미상! 미상! 미다 미상! 사랑 계속 다시 했다! 내가, 왜 내가 여기서 미만들었어 <웃음> <왜 이렇게 해? 웃음> 계속 커! <웃음> 계속, 커! 계속, 계속 커! 모두 뛰어! 아씨 빨리 막혔어! 안 차한테 볼게! 빨리 와! 빨리! 헬기 타고 도와! 고 기억해! 나는 오토바이를 오토바일 하겠네도가반쪽 먼저든 가겠 친구들! 아니 이어기어기 아, 빨리 이거 있네? 가도 이프리고것 같아! 빨리 가! 가. 음, 거기 서! 오케이 오케이 어, 빨리 가! 앞에 저기 철 철! 아니 거기! 이여기 오죠. 아 씨! 어. 어. 못들어가다잘거라 얘들아 우리가 드디어 경찰에 따돌린 것같아 오케이 아 이렇게 입사하자마자 바로 탈출해도 되는게 나아 일단 무기를 맞아. 좀 챙겨야겠어 내가 소기샵이 어? 있는데 거의 좀 들리지 않을래? 일단 난 나는 뭔가 하나 찾았거든? 무기를 좀 꺼내야겠다 응? 음? 여기 뭐이렇 뭐가 있는데? 어.. 어디 보자 내가 갔다 오도록 뭐? 하지 어 잠깐만 에지 어 여기 갔다 폼을 지도 베스는스한테오 <웃음> 말하자고 이런 게있엄청만 여기 또 뭐가 있나? 뒤져 뒤져 얘들아 내가 돌아왔어! 어딨어? 아 아까, 아까 그때 뭐, 뭐, 어, 델스가... 뭐 찾았어? 뭐 배달한 게 없던데? 보물지도야! 어? 어디서 찾았어? 여기 밑에 있더라! 대이 우리 한번 네. 저기 제수 기지로 한번 가보죠 어, 야, 일단은 아니 이따가 우리... 알겠습니다. 어, 여섯 t t 나올 때를 기다려서 기습하 l yourself, k i 해서 for l 습니다 u a I seen 라 h a t it w 그 구멍이 있으니. s double. j e s 경찰들이 Tarawara. Okay, now, we should do Pomongi. I told u 기 I told y 쭉 u I told you, I told you, I told you, I told you, I told y o 자, 그러면 굉자한 숨겨진 곳가 볼까요? 오케이, 출발. 비 완료. 신하게 절대 아빠! 거다 쫓아! 쫓아! 안 돼. 오늘도. 어... 아, 아 씨. 아그 지도에 써 있는 고대 유 어디로야? 잠깐만. 아. 제가 잡아 드게 보고 요 어 맞다 거기야 어 사막으로 가되지 않겠나 아 가막이라면 거침라 으아아아 야 주인수 막 있어 라미드 가서 을털야들이야 그래. 빨리 튀어 떴다 빨가야가어 빨리 빨리 어디... 어디... 아이씨 가자. <목소리> 아 어디? 어디 <목소리> <다> <목소리> 와, 아! <목소리> 아, <목소리> 아, <목소리> 아, <목소리> 못, 아. 이제 가자. 좋어 근데 못. 되게 가 있어서 못들어가 게. 아, 이게. 쳤어. 아아 우리 우리 우리 같이 대기 탑시다. 가자. 이거 쏴 줘. 응. 꼴 되게 봐. 이거 좋. 이거 응, 조심해. 우와호. 코가 여기 괜찮은데. 이쁘아, 보이지? 뭐, 아, 대 아, 여기다 이쁘! 그거 찾았다! 이고 찾았다, 이 뭐라요? 이거. 아, 그래, 이거다! 일단, 일단, 일단. 여기 조심면서 가라고, 여기 하사기. 어우, 어. 정말 힘들었구만. 여기 드디어 건너다니. 나거 어. 이제 앞으로 한번 가볼까? 그래. 오케 아니! 오, 이게 뭐야? 이게 집 음, 비약, 비겁이되간 야, 뒤져가 <웃음> 줘 봐. 에? 니가 네, 먼저 가! 어휴, 진 빨리 와. 와 오케이! 어, 열린다. 야, 이 열려. 알았어, 나도 가지! 쏘아, 쏘아, 아아 빨리, 빨리 가, 자 어, 큰일 날 지금. 내가 여기 다있아 야, 이게, 있잖아. 그게 고물이야, 말이야? 우와! 아, 저기, 어라? 이게, 이게 얼마짜리야? 야 10억이다 10억 야, 얘들아 근 위에 좀 봐봐 어라. 위에 봐봐 위에 어? 얘들아? 엎드려! 엎드려! 아예 못 엎드리잖아! 이게 무거운데 엎때리실게냐? 야 빨리 문 열어! 내가 버틸니까 아잇! 있겠냐? 그렇게 내가 버틸있어 빨리 문 열어! 네. 열어라 참게! 어, 왜, 열려나 열려나 여기 빨리 있는데 왜이렇는데열려라 참지! 문기있다여 열린다! 됐다! 됐다. 아니, 나 먼저 갈거 먼저도 먼저 가라고 빨리! 아 돼! 네. 나 뒤에 이렇게 따라갔더니 한문가 씨 우리 구해줬어 감사합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아 잘도 올리고있아어 이렇게 왜이오오 아, 오, 하이다 오, 오, 오. 그만, 그만, 그만. 빌린다. 나 아, 지금 경찰한테 쫓기고 있다. 어디? 서 오지 그런 일이. 아, 아 오케이. 뭐라? 빨리 달려, 도망. 어, 어? 어, 어? 어, 차가 없다. 아, 도망. 도망 아, 차가 없다. 어, 거의 다 왔어. 너무 무섭게 해가고 너무 무섭고 거의 주먹으로 차. 어서아거지금 쫓기고 있어. 아이무 아주 살. 잘 들린다. 우린 여기 기지에 현재 도착했다. 기리지 거기서. 거기서. 야. 라고 지금 한양 녀석아. 스수리안복케 야! 내가 빨리 가야 될것 같구먼. 못... 아, 어, 바퀴가 껴어, 씨! 이따 기다리자고. 이어! 어. 안 돼! 거기 서! 우리 잠두가 아, 금방 씨. 올 거라 난 믿는다. 지금 무전이 아, 아주 ]쳤구나. 잘 들린다. 아... 으 <웃음> 아니 야 엄청난, 엄청난 무이잖아. 안 열려. 이거는... 잘했네! 야, 자, 놓쳤어. 미치겠네. 저기 제가... 일단 돌아가죠저희 일단 돌아가죠 내가 꿔면서 열차 하나 봤거든. 그 열차가 아주 무지막지하게 큰 돈이 당기는 것 같아. 오케이. 그래서 그런데 내가 듣기로는 그 열차에 엄청나기종품이 많다더군. 맞아. 그래서 그 열차를 ]품이다. 훔치는 건 어떤가? 난 좋아. 열차를 훔칠 것보다는 거기 안에 있는 기종품을 훔치는 게더나을지도 좋아. 그러면 우리 모든 걸 담치고 이날 이제 뜨는 거야. 오케이 좀, 있, 좀 이따 내가, 예. 내가 아는 친구를 통해서 헬기를 불렀네 그래좀 이따 공항으로 도망가자 오케이 나는 혹시나 그 친구가 안올에 대비해서 나는 헬기를 찾아 떠나볼까 좋아 그러면 좀 이따 공항에서 다시 만나는 걸로 하지 일단은 우리 모두 헬, 헬, 헬기 전에는 열차을 치러 가는 거야 자 출발 오케이 자동차 타러 가자 얘들아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털러 갈 준비를 하, 해야 될것 같아 밤이 되어서 음. 경찰도경찰도 아마 모를거야자 그럼 출발이다! 오케이 okay. 네. 어라? 내가 우기로 가야 돼 어딘가? 일단은 이차가 어디까지 우리, 우리 우리가 막을 봐야 될것 같아 경찰들이 아는 듯한 게라밀해오돼 누구도 빠르게 남들보다 다른 색깔을 운전한다는 차지 일단은 지하철 내일 한번 찾아보자고 음. 음. 보이 어레이다 앞으로 쭉 가봐. 왜 지금 장가와 착한 거. 제발,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이 모두 여기거 저거, 저거, 저거, 저 여기 야, 야, 홍청, 홍청. 어. 아, 안된다 안된다 어, 내손이러네서글로 열차는 언제 오는 거야? 서글은 열차 때마침 딱 천둥까지 치는구만 뒤도 음, 음. 야, 얘가 강기가 어것 같은데? 다치히서치 네? 치투나 야야야 야, 야. 총은 변누지 마라 우리 같은 동료잖아 각자 목표가 있어 한 동료가 된 건데 그게 총을 베를 거냐 아니잖아 그하잖아썩 올르면 열차가 언제 오는 거야 썩은 얘 였대 참 사람 기다리게 하는구만. 음. 배앞에또 파면 음. 비가 오고 말이야 대본에서 원래 비가 많이 오어 그런가? 이이 이 도시 이름이 제이브레이크인가? 레인브레이크다 레인브레이크 오케이 비가 참안 오는구만 어? 소리가 들린다 오는 것구만 아니다 저기 비행기였다 아... 에이 기행기를 맞춰버려? 아니야. 괜히 민간이니 인휴리니 우리만 더 손해야. 그러니 얌전히 기다리자고. 음. 저 화물을 건드지 마. 내가 알기처럼 화물은 군인들 걸론가 알고 있어. 어, 군인들까지 건든다. 재밌겠는데. 우리가 군인까지 건드리면 우린 전 세계 쫓기게 될 거야. 그걸 원하는 거야? 아니잖아. 음. 한국까지, 한국에서까지 우리 알리고 싶은 거야? 난 그런 걸 바라지 않는다. 대통령이, 대통 우리 찾기 원한다면 저걸 훔쳐 왜? 하지만, 난 그런 걸 원하지 않아. 응. 음. 뭐, 이 망할 기차도왜안온 거지? 일단 기다려보자고. 오케이. 여기 뭐, 기차야, 시간표. 돈이 없나, 여기는? 왜 없는 거야? 여기에 로가안 나와있어. 여기 시간표도 없는 거 보니까, 이 도시는 아무래도 많은 게 아직 부족한가 보구만. 아니 네. 여기 나무에 불이 오도망쳐가 없나 이 도시가 내가 이제 시장이 굉장히 압도독한놈인 걸로 알고 있거든 그래서 자기 방문하다가 전신물을 다 쓰러놨어 맞아 내가 얘기로 그래 아맞 내가 오래 살아봐서 알아 그렇구만 나 정보를 안알지 여기 대통령 원짠돌이야 맞아 아, 예선 일도 안 줘. 일손이 부족해도 지만 손해고 말이야. 나는 어쩌다 이 모양이 됐는지 그거야 네가 스스로 그렇게 된게 아닌가? 머리에, 음, 머리에 상처까지 나고 말이야. 맞다, 어, 그러고 보니까 너이들 따로 갔다고 했지. 예, 그렇소. 우뭐 어떻게 할수 있는 그, 거야? 우리는 네, 배드시티, 매드, 인피니티시티라는 곳에서 탈출했지. 응. 거기서는 아주 정말 고마운 동들이 음. 있었지. 그동료 덕분에 우리가 빠져나올 뻔했지만 마지막에 헬기 경찰들이 폭탄을 설치해서 아니 지 우리가 헬기가 그냥 비행기로 탈출했었죠 아 맞아 기억나 비행기로 탈출하려 했는데 거기에 때마침 경찰 놈들이 폭탄을 설치했다고 그리고 그래서 난 예전에 경찰이었지 이놈은 경찰이었는데 내가, 내가 살기 위해서 동료로 꼬들였는 덕분에 살수 있었고 덕분에 아, 비행기 폭파시켜서 우리는 죽게 됐지 아 내가 메시지에 무 물건이 하나 있는데 아뭘 놓고 갔지? 뭐리다 가져온 거 아니었나? 한 가지기를 안 가져왔는데 너무 커서 말이야 뭐지? 뭘안 가져온 거야? 나중에 알려주도록 하겠네 알겠네 통장에 돈이 들어왔구 여기 오는 것 같구만 소리가 들렸어. 아고봇. 아니, 곧... 아니 그러니까 저거 배, 아니야. 배 배인가? 배야. 그렇구만. 응, 저비행기라도 저기... 타고 싶군. 또 비행기? 난안 타. 차라리. 병원 오는 것 같구먼 길에. 우리 우리 몇 개월 전에 기억 안 나나? 거기서 어? 아주 많은 일이 있었잖아. 그 인피티시티에서. 니 어... 아. 거기서 우리 동료들을 우리가. 겨울 탈출시키고 우리만 잡혀서 온거 아니야? 그니까 러응 그.. 그 만수라는 놈은 난그 놈이 좀 악취적이었어 싫기도 있고 T씨의 행방은 T씨의 행방은 모르지만 만수의 행방은 안다 만수는 중국에 있다고 들었다 근데 잠깐만 소리 안 들리나? 뭐지? 안 들린다 기차가 오는 소리 말이야 기차 기차 오 운다 드디어 오는 건가? 오는 건가? 지금 음. 밤이, 밤이 돼서야 밤이 되도록 지금 기다렸던만 드디어 오는 건가? 해가 아주 창창하게 떴구만 에. 아 졸리구만 자고 싶군 저기따 열차에서 아, 열차에서 자든가 어? 이차 오면 날 깨워라 그래 이뭔 소리지? 그러니까, 테스가 한번 놀려볼까? 지금 깨워볼까? 괜히 그러지 마라. 아직 새로 알게 된동료인데 벌써 놀리다가는 너의 o 가 t 제날라가 what to do. I don't know what to do. I don't know what to do. I don't k n 리 w 나 그런게 우리한테 신 don't know w h a 이 t 이 do. I 야 o n t k n 이 차가 참안 오는구만. 어떻게 하는 건지. 어? 이봐들 일어나게! 여기 차가 응. 오니! 아씨, 방 늦었는데 뺄게요. 아, 근데 저희 아니다. 우리의 털바 저희 아니야. 아, 진짜. 진짜. 여기 타야 되는 거저희 아니야. 저 뭐야? 저건 그냥, 여기 차인 것 같다. 안에 금고가 보이는데, 더 큽니다. 누가 돼! 저 건드리지 안돼! 저거는 한국으로 가는 대통령 전용 기차라고 내가 전 건드리지 말자고 대충에 무슨 음. 금물 가지고 다니나 가질 수 있지 그물 대신 치즈 뿌리나 혹시? 그런 헛소리 하지 마이게 혹시 치즈 대신 금물 뿌린다는 소문이 음. 없어! 그딴 기게 있을 리가 있나 자야겠구만. 난 아치. 아치. 여기 따뜻한 천정에서 자겠네. 올라가지 마 이게. 그러다 다친다. 이게 올라왔는데. 너 오면 깨워라. 그래. 오면은 깨워. 이놈의 도시는 근데 의외로 풍경은 예쁘. 경찰이다. 숨어있구만. 무슨? 이 바다에 빨리 숨게. 경찰이야. 아니 경찰이 무슨? 이 근처 에 있는 거 같아. 어 뭐라고? 경찰? 그렇다. 아니, 경찰이 무슨? 헬기, 헬기 하나를 못, 못 날고 있어. 일단은 지켜보자고. 아무래도 저 경찰, 신입 경찰인 것 같아. 역시. 내가 말했잖아, 교도소에서. 멍청한 것 같다고 좀. 하! 아! 내가 할 말이야. 역시. 그두놈 때문에 우리가 여기다잡혀다니두번다는 잡힐 일이 없으면 좋겠구만. 그나저나. 열차는 어디서 오는 건지. 음. 오긴 하는 건가? 우리 계획이 차질이 생긴 건가? 뭐지? 한 네, 이틀에 번인가? 한 번인가? 3일한 번인가? 은근 오래 걸려 그러면 어찌는 거지? 앞으로 더 가봐야 된다는 건가? 음 서라리. 여기서 한번이봐들뭐 혹시 가져온 거 있나? 차량 중에? 차량 중에? 야 이게 경기차다 오케이 차량 보게 뒤에 얘 차가 한대이. 한대 가져왔던 어 있다. 그 트럭. 난 이거보다 이게 마음에 드는 거 같아. 난구식이 마음에 들어. 아, 오케이. 좋아. 저기 앞으로 가자. 턴런 앞으로. <목소리> 여기서 기다리다가 아, 새겠어. 오라. 진짜 나이스. 이렇게 해서 뽀글뽀이뽀글이글해이 뽀글뽀글 해서 뽀글뽀글 해서 뽀글뽀글 해서 뽀글뽀글 해서 뽀글뽀글 해서 뽀글뽀글 해서 뽀글뽀글 해이뽀글이글 해서 뽀글뽀글 해이 이거 봄 축의회? 어우, 미할 걸? 쓰어 이제 도로로 가자고. 내 차가 어디서 오는지를 봐야 되니까. 기름을 틔워야지 않겠지. 카지노로 가자. 아직마라아지마따가노 아직 쪽으로 한번 가보자고. 그쪽에도 내가, 내가 정보로 듣기로는. 그쪽에서 레일이 있는 것만. 내차 레일이 말이야. 아니, 역시는. 어디 가나, 왜? 자네! 어디 가나? 다시 차달라고 여기는 으 가나? 여기 가나? 여기나여이도 가나? 여나 여기도 가나? 가나? 여나여 가나? 여 가나? 나도가나나가나 으응 <목소리> 음. <이거야> 멈춰 이지 오 <목소리> 어디 가나 우린 열차를 털어야지 않나 맞다 맞다 우리 카지노를 먼저 털자고 그건 나중에 나도 원하지만 아직 아니다 <목소리> 일단은 열차가 먼저야 각자 <목소리> 따따고 흩어져서 열차를 챙겨보자고 오케이 나쁘신가? 지금 한번 봐야겠 어디서 오는 건지 도대체. 그렇구만. 열차의 최종 목적지는 기본적으로 거의 다니다 열차의 최종 목적지가 바로 저기란 말이지. 더 터널 지난 뒤. 그렇단 말은 뒤로 가야된다 소리만. 아니, 너도 들어가버렸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가 잠깐만, 잠깐만. 수있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이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 이게 काम. 아. 이래서 그. 세사이 거다 싶거이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나가 야지이 나한테 라어 Hey. 왜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대요 대차가 어디서 오는지 알아야 있다네. 어디 있 대체. 대체. 아직도 로 가야 된다. 까지안잡게 일단 돌아가야 될하 오케이. 언제 대내난 저들에 왠지 생각을 할것 같다고. 저놈들 데 오면 곤란하단 말이지. 그런데 승로 따라가는 거 보니 얘 생각에는 좀흥흥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가가고 여기야! 내가 이기로 했는데 열차가 여기서 놓은 걸로 알고 있다 어저 뭐지? 저거 일반 시민인가? 이봐, 숨어! 저 빨간 차 뭐지? 그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봐, 저 머리도 숨으라고, 얼른! 아하 뭐지? 팔찌는 어디 있는 거야? 에이 아, 누가 어, 나, 야, 나. 누가 이렇게 불법 주차 안 해놨어? 이러다가 기차에 치일 수도 있겠구만 에이 시청해서 나중에 뭐 얘기를 하던 가 해야지 움직여 어우 무서워 큰일 날 뻔했구만 쩔쩔쩔쩔쩔 아, 다시 온다 다시 온다고? 그럼? 빨리 아, 빨리 선로를 저기... 따라서 움직여 예 선로 아주 따뜻하만 내가 알고 있는 그 열차에는 아주 신비한 물건이 많이 담겨있다고 들었네 한번 한번 어, 누까지 봐야겠어 아주 어, 때려 아, 이, 이 차들 뭐야 도대체? 야 빨리 와 어, 어? 어허... 이 차들 견인해야 될것 같아 어리가 돌린데도 볼 본드대원! 이 차들 견인, 견인, 기로 견인하기로 하겠다 나는 조금만 틀고, 저이야 견인한다 어? 아니, 가 뭐, 뭐, 방금 조용히 해빨간색해 오토바이 제이세개를 견인하도록 하겠다 일단 혜진중이다고 열차를 턴다 그래 열차를 고난 다음에 문드대원 그름들 사사치에서 찾으라고 그 다음에 헬기를 훔치라고 그 다음에 문드한 문드 정차인는 놈한테서 벗어나야 돼 그리고 그 다음에 콜케이나 콜캠이나 나랑 함께 빠지겠네. 박물관만 털고 가겠네 나는 그래, 헬기를 그래, 훔쳐 떠나겠네 아니, 벌레쇼 아 이제 우리도, 우리도 바로 공항으로 바, 따라가도록 하지. 이거 안 되겠어. 난, 난 빨리 차를 타고 도망을. 경찰 응? 놈들이 포위망을 좁히기 시작했기 때문에. 잡히지 마라. 빨리빨리. 변대원 빨리 대기하라 가자. 가위됐다. 아, 기차가올리 일정이다. 기차지 예, 그래. 과거다 어, 자, 지도를 한 어, 보자고. 아. 여기 차가 어디서 오는지. 살려줘서. 아, 그러니까. 여기 차가, 어, 오는 차가 온다. 여기 차가 온다. 드디어! 오늘부터 매달 하나씩 시작하겠다고. 오우. 다들, 뭐야, 이금까에 다들 다들 다들 다들 다들 거야 다들 다들 다들 다들 다들 다들 다들 다뭐 다들 다들 다들 다뭐 다들 다들 다들 다이 다들 다들 다들 다들 다들 다들 다들 다들 다들 다 야, 저, 또, 이, 야, 이, 거, 시, 거, 시, 거, 거, 거, 거, 치 거, 거, 거, 거, 거, 거, 거, 거, 거, 거, 거, 거, 야 거, 거, 거, 거, 거, 거, 거, 거, 거, 거, 거, 거, 거, 가 나 체포한다! 거절한다! 군대야 조심! 야 뒤에 뭐 있다! 특수부대! 이봐 뒤에 범죄자가 있어! 오늘 보라고! 이 범죄자가 있다고! 물에. 뭐야? 어잖 도망갔어 어배다다배다배다배다 이러면 형 있는 아 어다기 어? 없다고? 여기도 어? 그렇게 라고혼나돼 잠깐만 도으로 어, 어디 가도 되고 안 이르러 다기헬기 사고 무는다한테지 받는다 이상! 저한테 지는다 일단 여기 오늘 도망해주고 뭐 얼른 가자고 그 그래. 빨리 가도돼자거왜이렇 뭐야? 아, 가자고 공으로! 뭐 헉, 헉, 어 가셨다 전대원 들어가 전대원 들어와 전들이 여기 나라를 틀려 하는 거 같다 저들이 여기 나라를 틀려 하는 거 같다 자 이제 그럼 마지막으로 탈출 준비됐나? 모두 글쎄 무전 가자 전대원 대기하라 전대원 대기하라 저들이 빨간 다리를 건너올 거라 그 예술 받아. 전대원 세급 수비 정보가 뜯어났 한대옆구리 돌려면 목 막아라 한대옆으 돌려라 한대 옆으로 돌려면 목적이 막아라 됐어 뭐지? 됐어 경치 했다고? 됐어 그대로 옮쳐라 그 옆으로 돌려어 그대로 옮어 저들이 조금이라서갈수 있게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는 그냥 그냥 박아 가는 사람을 사망할수있다도라한번야겠구만어쩌고 가야 되지? 한을발서 준비하라 똥을 음? 발차 준비 오을발셔준비하아이 내가 어디가 아니다 스가 내가 길을 잘한다, 제가 못돼서 알겠다 근데 자리로안온다고 우리는 목표에 제일 실 아이고. 자비로 와야지, 그때 오토바이는 아까지가나 제발 자리로 봐라! 제발. 이 일단은 저차는데 아래앞으로 지켜드린 것같니다 자, 내차나 가자고. 오케이. 우리 차 너무, 차가 너무 작아. 우이로온 빨리 갈수 있어요. 대라고오기로꽂았니다자고준비 잠깐, 다이전이 준비된다. 오케이 준됐다 그래, 가자. 빵준비. 맞아요. 덧대대. 빵. 덧대. 발코. 발코하라. 얘가 붙어버려. 아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다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트 아니, 아트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빨 아니, 아아이 빨리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아라 아니, 아 아니, 리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다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니아 아니, 아아 아니, 아 아니, 아니, 아, 어잠깐 잠깐, 네, 잠깐 네, 스그 우리가 탈출했다 미사. 저기 저기 안에 저기 안에 섬이 있는 한번 가보죠. 오케이. 저 도대체 뭐지? 아니 여기 돌아가없 그래? 그럼 그냥 가자. 우리는 여기서 끝이다. 저베인는 쪽으로 직진 쭉. 그쪽 말고 이사람 와. 사건 사건 종료. 그쪽 아니다. 어디가? 다른 나라 다른 나라 에게 수배범 요청 봐. 아, 이거가 이런 다음 그래 그쪽이야. 그쪽 직진 쭉 가게. 문드대원문드대원사기 아니, 문드대원 무서워 쳐. 본차 다른 나라에 한번 저들의 영상 수에 보면 내리 내리라. 무서워 닿아 달라. 안 나서 내려라. 어. 여기 어디야? 어우, 잘잤다 여기, 여기 네가말했던메데스티 인피니티 시티. 메데스티에 내린 일이라고 아이고 어, 다리야 아이고 아이고 어, 내 머리 아이고 교도소 탈출해서 겨우 나왔네 아유. 어. 자 그럼 이제 각자 헤어지 시간이 됐아 누가 차 갖고 있는 사람? 오케이 차? 내가 구하지 네. 응. 나와라 가가 아 아이 이 뭐야? 거는 이게 만들려면 아 아, 뭐라 네. 타고 가자고? 아, 라 아, 다안가시 거야? 일단 저는 한국로 가자고. 그거 하나 뽑아야 되 그냥 를좀준비해주세 이어자그렇니이 얼른 타 가게 오이 고맙고 담돌아, 나는 좀할 일이 남아가지고 아니 잠깐만 배 어디 가지 마지막까지 허덕이여드라구아 가게 어 고맙다 잘 가게 어 고마워 떠났네 그러게 이제 우린 한번 은행 한번 털어볼까? 오케이. 가자고 아 그리고 잠시 넌 먼저 가라고 난 누구 좀 만나야 해가지고 응자잘자가게 아, 오케이 나중에 봅시다. 그래 우시 차를 왜 이렇게 버리대놨어 자 그럼 난그 인물 한번 만나러 가볼까 오늘도 힘들었어. 오랜만이군. 에이. 누구야? 내가 누군지 기억하겠나? 어, 너는. 그래. 너한테서 겨우 <웃음> 힘들게 탈출한 몸이지. 그래. 내가 너한테 여기 온 이유는 하나다. 나의 동료가 되지 않겠나? 응. 음. 부와 명성을 나이... 지게 해주지. 그거 아주 좋은 거군. 알겠다. 그래. 그래. 그러면. 내가 준이 종이로 찾아오게. 알겠다. 그러면, 인피니티 시티에서 기다리고 있겠네. 알겠네. 그럼 이만.